개미야 세력 감옥 종목을 보면 차트상으로는 분명히 갈 것인데도 적당한 시간과 높이를 가지고 오르지 못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보면 대개는 많은 진성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주포세력이 있어서 어떤 종목을 천원 정도의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수수료 여러 사업비를 제하면 본전은 천오백원 정도에 팔아야 하고 이후 장사의 준비와 시간을 또 생각해보면 최소 3천원 이상에는 팔라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는 계산이 나와서 목표가를 3 5 0 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주포의 일정 물량의 매집이 완료되어 주가를 올리려고 보니 개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포는 일주식 자기가 매도 코가 위로 걸고 자기가 매수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주가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개미가 하나도 없었던 관계로 1 0 0 0원이5 0 0원이 되는 것에 불과 몇십만원 돈 밖에 안든 것입니다. 이건 정말 거점 업기이죠. 물량의 소모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슬슬 3 0 0 0원 위까지 올려서 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0 0 0원이던 주가가 갑자기 1 5 0 0원이 되니 어디선가 개미들이 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10주 50주 정도 하는 소량이야 뭐 알기로 봐줄 수도 있었습니다. 주포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10주 50주 정도 하는 건 먹고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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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꿋꿋이 가지고 있는 고래심줄보다 더한 개미 물량이 있었지만 큰 물량은 아니었기에 주포는 신경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주포는 대차거래 등을 이용하여 하락하는 주식에서도 일정치의 수익을 올렸던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포는 다시 생각합니다. 또 천천히 올리면 이상한 세력놈들이 기어들어올지도 몰라. 이번엔 최대한 신속히 올리자. 그리고 물량이 확보되자마자 번개처럼 주가를 쳐올려 주가는 단 며칠 만에 다시 1,500원을 넘어가고 있었고 개미들은 600원에서 1,500원으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주가를 보며 이거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겠지요. 세력에 따라 주가를 운영하는 패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령 기관 세력의 경우 보험 증권 은행 연기금 등 대체로 금액과 기간과 종목을 정하여 조직적 운영에 따라 함으로 특정 기간 동안 기관 세력이 개입하여 개미가 많더라도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통상 이런 것은 실적주의주입니다. 외국인 세력의 경우는 외국인 단타도 있고 외국인 검머리도 있고 펀드도 있고 화기의 성격을 규정하기가 힘들지요. 다만 많은 외국인 세력이 매우 큰 금액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들고 있다는 것은 유의미하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성격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